안녕하세요 체주부입니다 오늘은 저희집 화장실 바꾼 모습을 보여드릴거예요 저희집에는 화장실이 두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거어른들거 구분을 하지 않았더니 양쪽이 다 아이들 어른들 제품으로 정신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 장난감 욕실에 있는 욕조 장난감을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케아에서 수투크 비크 시리즈 중 습착식 바구니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게 흡착식인 거라서 좁은 것도 있고 바닥에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 빠짐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저거 제품을 설치를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빼낸 저 흡착식 고리 저것이 바로 고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에요 자 생긴 거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흡착식 고무? 그것이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몸체가 들어있고 뒤에 나사가 들어있어요 먼저 나사를 돌려요 돌려서 빼내고 자 보세요 이렇게 돌려서 빼내면 저렇게 몸체하고 흡착식 고무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된걸 보셨죠 얘는 유리나 거울 타일같이 그렇게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에만 붙일 수 있어서 저희 집그 화장실 시트지에는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설치할까 하다가 음.. 저희 집 평평한 곳이 욕조하고 또 파티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파티션에 한번 붙여봤어요 파티션에 흡착식 고무를 붙이고 나사를 돌려주면 얘가 고정이 돼요 설치 방법은 상당히 쉽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잘 붙어요 떨어지지 않고 요게 3kg까지 버틴다고 하는데 아이들 장난감이 뭐 그렇게 무게가 나가는 건 아니어서 그냥 플라스틱이 많을 뿐이지 충분히 수납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돌려주면 수납이 충분히 가능해요 저렇게 고정이 된 스토그 비크 흡착식 바구니에다가 장난감을 넣어 줬어요 넣고 또 넣고 정말 많죠 저 많은 장난감으로 정말 정신없이 놀아요 한 시간씩 너무 좋아요 <웃음>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보세요 어른들 칫솔 치약 애들 거다 같이 있는데 여기를 완전히 어린이 화장실로 만들기 위해서 로단이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요것도 흡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한 건데 네모난 판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흡착식 고무를 이용해서 얘를 고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흡착판이 딱 거울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양치하는 양치도구 치약, 칫솔 저렇게 거울도 있어서 거울도 달아주고 또 로션, 샴푸, 비뭐 그런 것들을 다 넣어줄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파란색 컵에는 치약이랑 칫솔을 넣어줬고요 노란색 컵에는 음 샤워바스 그 뭐죠 이 거품 나는 거 그걸 넣어줬고 빨간색에는 로션을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양치컵도요 저렇게 그냥 쏙쏙 넣어줘도 이게 최대 하중이 3에서 4kg이기 때문에 아이들 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 바로 모래시계예요 이게 가장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2분 4분 6분 단위로 모래시계가 있는데 아이들이 양치를 하면서 저 모래시계를 돌리고 거기에 맞춰서 양치를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많은 것들이 걱정되고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화장실 인테리어인데 이렇게 이케아 제품으로 저렴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어서 저는 만족스럽게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기까지 어린이 화장실 인테리어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테리어로 돌아올게요. 안녕!